이 셔츠가 한 10년 된 셔츠예요 세월의 흔적들이 찌든 때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가디건도 여름 옷이기는 한데 이것도 10년 넘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니트도 5년차 이 니트도 5년차인데 거의 보풀 하나가 없죠 목폴라인데 어디 하나 늘어진 곳이 없어요 아이 가디건 진짜 이 옷을 보고 누가 5,6년 동안 열심히 입은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겨울철 니트하고 코트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보통 옷을 한 벌을 사면 굉장히 좀 오래 입는 편이고 굉장히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겨울철 옷들은 좀 비싼 편에 속하잖아요 한 계절만 입고도 버리기는 조금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옷을 오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 우선 첫 번째 팁은 진짜 기본 중의 기본 옷걸이를 잘 활용하는 건데요 코트나 자켓을 사시면 이렇게 옷걸이를 걸어서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 옷걸이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탁소 옷걸이보다 오히려 브랜드에서 나온 옷걸이가 이렇게 옷을 걸기에 셔츠나 자켓이나 이런 걸 걸기에 좀 적합하게 나와 있어요 코트나 자켓 같은 것들은 특히나 이렇게 조금 행거가 어깨 의 볼륨감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행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볼륨감이 한번 죽으면 아무래도 조금 옷이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트 같은 경우도 자켓 같은 경우도 어깨에 보통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어깨라인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행거를 사용하시면 옷을 굉장히 오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옷걸이도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남성용 옷걸이는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만약에 여성용 옷을 남성용 옷걸이에 잘못 걸면 어깨만 그냥 푹 튀어나오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어깨선에 맞는 그런 옷걸이를 선택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겨울철에 두꺼운 니트 특히 자주 입는 니트는 다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어떤 옷걸이를 선택하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옷걸이를 제대로 거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 보니까 옷걸이에 옷을 이렇게 걸어두시더라고요 한쪽은 막 내려와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고 어깨 한쪽만 튀어나와 있고 옷걸이랑 어깨선이랑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제대로 걸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옷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의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려면 이렇게 어깨선에 잘 맞춰서 걸어주셔야지 옷이 숨이 죽지 않고 형태도 틀어지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잘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옷걸이에 옷이 잘 걸려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상하게 걸려 있는 그런 옷이 있다면 조금 제자리를 찾아주세요. 두 번째 저의 꿀팁은 니트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한번더 뒤집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대부분의 옷을 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보관을 하거든요. 특히 니트류 같은 경우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자칫하면 보풀이 생길 수가 있고 접어서 보관을 하는데 제대로 접지 않으면 주름이 이상하게 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니트를 좀 걸어서 보관을 하는 편인데 니트 거는 다양한 방법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니트가 있죠 반으로 접어 주세요 반으로 접으실 때에도 손을 한번 넣어서 안쪽에 혹시라도 주름 잡힌 거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서 접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다들 이렇게 니트를 반으로 접으셨죠? 이렇게 겨드랑이 있는 곳 보이시죠? 여기로 팔을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옷걸이를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게 큰 장점이 그냥 어떠한 니트라도 어떠한 옷걸이에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옷걸이에 어깨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아까 그 똑같은 옷걸이에 옷을 그냥 이렇게 반으로만 접어서 걸어 두시는 거예요. 아까는 이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옷걸이를 걸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몸통 부분만 걸어주세요. 겨드랑이까지. 그리고 팔 부분을 이렇게 쏙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도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방법이랑 동일한데 다만 옷걸이가 조금 달라요 바로 이 바지걸이인데요 보시면 옷을 거는 곳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거는 방법이나 이렇게 거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동일하게 거는 방법이더라도 이거는 걸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서 구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옷걸이 같은 경우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구겨지거나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에 비해서 훨씬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얇은 니트는 한꺼번에 많이 걸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에도 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옷을 오래 입는 꿀팁은 뭐가 묻었을 때 바로 빨아주는 건데요 식사 자리에서 반찬이 옷에 튀거나 아니면 볼펜이 옷에 묻었다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바로 빨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집에 가서 빨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막상 집에 가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나중에 빨아야지? 해두고 진짜 나중에 빨면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웬만한 얼룩은 솔직히 바로 빨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탁기한번더 돌리면 완벽하게 내가 얼룩이 어디 있었지? 할 정도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세탁기에 넣는 순간에 내가 얼룩을 발견했다 하신다면 세탁기를 믿고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 그 부분만 조물조물조물조물 빨아서 어느 정도 지워주신 다음에 세탁기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이크업 제품이 옷에 묻은 경우에는 폼클렌징으로 하면 좀 많이 잘 닦이는 편이고요. 음식물이 옷에 튄 거다 하면 주방세제로 빨면 좀더잘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옷에 뭐가 묻으면 바로 조물조물조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요. 세탁기 코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빨래통도 하나만 쓰시고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세탁기 표준으로 돌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옷감 상합니다 잘못하면 물도 들수 있고 제대로 세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비싼 옷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서 세탁을 하는 편인데 니트류나 이렇게 블라우스 난방 같은 경우는 울코스로 좀 돌려주는 편이에요 물론 세제도 울코스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옷감의 소재까지 다좀 분류해서 빨래를 하는 편이에요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면 옷을 훨씬 더 오래 입을 수가 있는데 귀찮다고 한꺼번에 다 때려 넣으면 꼭한 벌쯤은 좀 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히나 어두운 컬러랑 밝은 컬러의 옷을 같이 세탁하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흰 바지가 순식간에 푸딩딩한 이상한 바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세탁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옷감을 보시고 조금 분류해서 그리고 세탁코스는 옷감에 맞춰서 세탁세제도 옷감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오늘부터 옷감 소재에 따라서 분류해서 세탁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옷을 오래 입는 다섯 번째 꿀팁은요 옷을 돌려 입는 거예요 옷을 돌려 입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옷을 사면 그 옷이 너무 좋아서 계속 주구장창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옷이 너무 빨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을 자주 하는 게 옷에 더 좋은 걸까요? 대답은 삐! 아닙니다. 옷은 세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옷감이 더 상하고 늘어나고 색도 이상해져요. 외투도 새로 구입을 하면 보통은 한 벌로 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외투를 오래 입을 수가 없어요. 패딩이 되었든 또 다른 코트가 되었든 좀 번갈아가면서 입어줘야 옷에 훨씬 더 오래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니트류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 니트만 주고장창 입으면 늘어나고 다 보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갈아입는 편이에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만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주셔도 옷의 수명을 훨씬 더 많이 늘려 줄 거예요. 너무 한 옷만 애정하지 마세요. 다른 옷들이 질투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조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니트류는한 번씩 보시고 보풀이 일어난 곳은 보풀 제거해주시는 거 코트는 먼지가 붙어있으면 코트 브러쉬로 털어주시고 스팀 다리미로 마무리해주시면 훨씬 더 옷을 오래 입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10년이 지나도 새옷 같은 코트랑 니트 관리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